어느날 소장님이 나에게 말을 거셨다 에바세바가 무슨 뜻이야 아 에바세바요? 그거 저 중학생 때 쓰던 말인데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다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진도 나간다 그러면 애들이 아 에바요 쌤 에바세바예요 이러곤 했죠 어이 최기자 박팀장 예바세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허허 진데 그래서 준비한 요즘 것들 용어 다섯 가지 본 영상은 이 책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영상에서 다뤄지 용어를 실전에서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부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계의 정설 학계나 정설이란 단어 때문에 꽤나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근거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A라는 게 학계의 정설의 형태로 쓰이며 학계에서 연관리 없는 가설을 A로 언급할수록 찰떡같은 드립이 된다 예를 들면 를 사려고 에어팟을 쓴다는 게 학계의 정설 마케팅 담당자가 최 덕질하려고 그 모델로 발탁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 등이 있다 만일 진지한 내용 언급하며 학계의 정설이라 붙인다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오해를 살수 있으니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혼내준다 누군가를 칭찬해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019년 여름 결식 아동과 소방관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 중이라는 홍대한 파스타 가게에 감동한 밀레네얼 세대랑 Z세대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꿈나무의 카드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다니 이런 나쁜 자영업자는 먹어서 혼� 내 본주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러 다녀와야겠군요. 제대로 혼내주러 갑니다. 돈으로 이없소 괴롭힙시다. 이런 분들을 혼나봐야 합니다. 돈방석에 앉혀버립시다. 주문을 많이 해서 사장님을 바쁘게 만드는 것을 혼내준다, 괴롭힌다 표현한 거죠. 단어법으로 표기돼서 더욱 강조되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 그랜절. 쌈디다 천리마트에 나온 말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 절중의 최고봉으로서 상대방을 극히 존중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절중에서 가장 큰 위력을 지닌다는 전설 속의 절입니다. 여기서 그랜은 영어 단어 그랜드에서 나온 말로 해석하면 문맥상 장대한 웅장한 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설날에 여러분들의 조카나 친척이 그랜절을 실전한다면 최소 5만 원 이상을 쥐어줘야 합니다. 그랜절을 어떻게 하는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어, 다시 다시 할게요. <웃음> 저세상 드립 충격적일 정도로 창의적인 드립 저세상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승을 말합니다 저승이 반대인 이승에서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는 드립 저세상 드립이라고 합니다 주로 너무 신박해 생각하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웃음을 줄때 사용합니다 저세상을 응용한 단어로는 저세상 텐션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흥분도가 높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인사법 영상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인기있는 유튜버의 유행어나 인기있는 만화의 영화 속 대사를 따라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 나온 안녕하살법이라는 인사법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인사법은 아주 간결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인사법을 활용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아싸라고 무시 못할 겁니다 <목소리>